아들 졸업식 날왜 이렇게 늦으시냐 겁민아 아, 아, 아,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이 녀석아 꽃 사오냐고 늦었지 아 진짜 현민이 졸업 축하한다 아우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 근데 아들 졸업식 날 꽃도 안 사고 뭐하는 거예요 진짜 빨리 오느냐고 내가 아이 진짜 이 녀석아 꽃을 사면 되잖아 아이 아유, 됐어 아이꽃 아유, 아유, 예쁘네 이꽃 얼마예요? 5만 원인데요 아유 비싸네 10만 원에 안 돼요? 너 그렇게 합시다 아유 싸게 샀네. 10만 원이거 근데 그고 받는 분은 좋겠다. 받아주실 거죠? 받아, 봐, 받아, 봐. 어, 받아. 오오, 오오, 어오다받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어르신에 출발람 나고 싶네 <웃음> 정신 차려요 제발 긴장 좀 허자 <웃음> 현민아 그러잖아 옛날에는 말이야 어이. 주로 축하해 주려고 어이. 독특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랬다 그게 뭐예요? 이거이거이거이거아이 이거 뭐야 이게? 어, 잘꺼해봐 아이고 어이, 축하한다 현민! 축하한다 밀가루 <웃음> <이> 녀석아! <웃음> 아이고 이놈석아이고이아 아들한테 이 밀가루를 붙여놓으면 어떡해! 아니 주로 축하해 주려고 장난으로 이렇게 뿌린 건데 그럼 어떻게하라고요 밀가루 뿌리시면 되죠 <웃음> 한죽해서 튀겨 먹으면 되니까요. 어 이제 정수 가시죠. 정수 네. 가시고 아, 아유안 주세요. 야안 예, 주세요. 자 지금부터 2 0 0 6학년도 시안고등학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로상에 정민이 아버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자 우정상에는 우리 현빈이. 네. 좋습니다. 네. 야. 자두분 마주 보시고요. 자 신랑 신부 맞절. 예. 여기서 둘에는 두 분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키스 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아니야. 키스 네. 해! 키스 네. 해! 키스 네. 해! 넌물 먹은 거야 이거 괜찮가나 이거! 아유 안되겠다. 화장실 가서 어이. 나 가글 좀 하고 올게. 아휴 뭐해? 자 다음 순서로 아니. 우리 그 중국어 수업을 하셨던 네. 고 짜우핑 선생님을 모시고 어, 그래. 졸업 인사 듣겠습니다. 선생님? 예. 어이. 파이팅! 파이팅. 선생님 좋은 한말씀 해주시죠 라이자 말라 한국르 한국인은 눈이 작습니다 팔레이어 반도체 반도체는 세계 최강입니다 팔레돌레몰라이걸러 중국에서 한국에게 잡힐라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썰레 긴장몰 중국 긴장 좀 하자 지금 뭐하는거예요 이상하게 얘랑 대구로 중국팀처럼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 선생님 그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그 은혜 노래로 담아봤습니다 어. 아유 괜찮은데 어. 자둘셋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고맙다 이해시 성명과 함께합니다. 어머님은 나오시겠어요 어머님 불러주세요. 어머님! 나오셨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근데 왜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엄마 도망갔어. 도망갔지. 이거 뭐예요? 나 아까 나랑 뽀뽀했잖아. 이까지만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버님 아그귤 받는 사람 참 좋겠습니다. 받아 주실 거죠? 받아 먹어! 받아 먹어! 오! 오! 오! 오! 오! 우 오! 우 오! 우 오! 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말레치고 잘못 안 돼. 중국인은 입이 작습니다. 말래치고 작아요. 야 받아먹는 건 세계치고입니다. 말래 먹을 잘 먹네. 인장주 맞아 선수. 잠깐! 이 중국 사람을 꿈에서 본것 같아. 딴 나도, 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오, 시네